이집 또띠아 크기가 이렇게 크지? 아니 또띠아가 너무 큰데? 이거 지금 이거 말 말이 되는 크기입니까? 와 이거를 안에 보시면 양배추 참치 또띠아. 그래 가 가보자. 어 어디부터 공략하는 게 좋을까? 양배추를 굉장히 얇게 썰어서 씹었을 때 식감이 엄청 좋아요 아삭아삭. 음, 이 안에 이거 노란 거는 나초 소스예요. 맛있다 아직도 전체적인 한입을 못 먹었어요 이제 참치랑 옥수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, 어, 맛있어요 이거 뭐 양배추 거의 한 4분의 1통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? 음, 여긴 그냥 다 양배추인데, 소스랑 섞이니까 너무 맛있어요. 샐러드 같고. 상호명은 피트니스 샐러드예요. 또띠아가 벌크업해서 <웃음> 피트니스를. <웃음> 제가 생각한 또띠아의 한 3배 되는 것 같아요. 와. 반개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. 음, 옥수수. 여기 보시면 옥수수 보이시죠? 옥수수. 음, 깻잎이 한겹 있어요. 그리고 안에 참치랑 옥수수랑 나머지는 다 양배추 그리고 소스 요 지금 뭐한 반개도 안 먹었는데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너무 커서 양배추와의 싸움이다. 음. 가성비 끝판왕이에요 이거 6,000원이니까 이거 반쪽에 3,000원이잖아요 3,000원인데 배가 불러져요 와 마지막까지 꽉 트여있어요 이거 카레소스인데 국물 국물 국물 국물 카레 솔스 잠깐 찍어서 음 아, 이것도 맛있다 미친듯이 이렇게 커다란 또띠한 생선 처음 먹어봐요 샐러드 먹기에는 양이 많고 또띠아 하나는 다못 먹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삶은 계란을 먹는 게 나아 보여요 삶은 계란 짠 가래 소스 찍어서 음 괜찮은데요? 카레는 만능 소스야 음 맛있어요 하긴 뭐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지 계란인데 흰자랑 다돌려노른자는 하나 따로 먹으려고 음, 고소해 약간 제가 생각한 건 롯데리아 스낵랩 있잖아요 롯데리아 스낵랩 같은 거는 두개 이상 먹거든요 예, 보세요 또띠아가 이렇게 <놀띠> 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? 말도 안 되지 와... 완벽했다 양배추를 이렇게 많이 먹다니 위장이 좋아지겠어요 참 거대하구나 크고 아름다운 또띠아 뚱띠아 이따가 좀 있다 이따 또 먹어줄게 여기 들어가 있어 집에 집에서 놀고 있어